자 요즘 들어서 땅 파는 게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해머 트입니다음 이번에는 원하는 자원들이 그닥 이거 처리긴 하죠. 음 철이면 다행아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은 그 건설의 기초가 되는 돌 먼저 캐 볼게요. 돌 먼저 캐고 이게 준비가 되면 다른 것좀 해봅시다. 난 여기는 석판이죠 이거 좀 캐도 돼요. 지시 내려놓고 이거 좀 빨리 만듭시다 오른쪽에는 있 퀘스트를 진행하거나 적들 죽이거나 아니면 모업을 하면 이마운트 포인트를 얻는데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할수 있어요 자 일단 20개까지만 생산합시다 어차피 많이 쓰는 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것도 퀘스트 완료할 것 같죠? 기다리면 되고 여기도 지금 벌목 거의 다한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이거 궁금하잖니 여기에 나무가 나오면 행복해질거야 는개뿔이죠자 이쪽에 누가 침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피가 많이 달았죠? 기다리고 자 포인트 얻었으니까 야금술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자 작은 재련소를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호잇 이게 아닌가? 다시 만들어볼게요 일단 계단을 만들고 음 계단은 여기에서 만드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은 재련소 하나 만듭시다 이거 완성되면 또 여정을 떠나가지고 나무를 좀 찾아볼게요 됐어요 여기서 한 6개정도 미리 만들어 놓고 어디갔지? 니왜 여기까지 있어 언제 버섯 가지고 올래? 아 버섯 가지고 와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외부에 전투가 터졌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줄게요 이런거 있죠? 자 이것도 지원해 주고 이것도 지원해 주십시다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둘이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가고 나무가 없어서 좀 아쉽죠 어 잠깐만 나무! 와, 운 좋게 나무가 나왔죠. 자, 이러면 할수 있는 게 늘어나요. 자, 일단, 재물 준비된 거 바로 받치고, 이것도 준비된 대로 받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있죠. 여기다가 두 개를 연구시킨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찍을게요. 가운데에다가는 그거를 만들 거예요. 이게 하나당 한 명이 잘수 있는 그런 침대 공간이에요. 침대 공간이고, 지금 나무가 생겼으니까 별 문제 없이, 세 개까지는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길은 열어놔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가 또 계단을 만들고 좀 재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문제는 여기 말고 철을 찾아야 돼요. 철을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제일 문제야. 그래서 나 이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거다 캐버릴게요. 나중에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야 이거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애들이 이거 할 생각이 없죠? 자, 우선 순위 올릴게요. 이거를 납품해야 되는데 납품할 생각이 없어요. 자 빨리 제공하고 빨리 합시다. 호잇. 좋아요. 자 전투 물자 지원하니까 승리했고 슬라임도 그냥 잡았고 좋네요. 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여기도 금방 마무리 질것같아자 이런거 다 책을 합시다 나중에 쓸 거니까 아이고 이런거 안 만들었구나 자 이것도 10개씩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신경 써야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블럭 같은 경우는 건물 건설이라던가 유지보살때 쓰고 얘는 발판 만들 때 쓰고 그 다음에 얘는 기둥 만들 때 쓰고 얘는 그... 채소 키울 때 씁니다. 일단은 다들 목적이 다 달라요.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저렇게 챙겨줘야 돼 기둥도 만들어야 되죠?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가 밥집을 만들거야. 농장이죠? 이 아이를 여기다 지을게요. 자 두번째 전투 지원할 준비합시다. 이번엔 뭘까요? 우리 구린인 가능하지 그 다음에 남는 것또 뭐가 있죠? 자 이쪽에서 원하는 게 뭘까요? 강철? 약간 좀애매모 하긴 한데 지원을 해줘야 될거같긴 해요 자 지원을 합시다 철이 부족하긴 한데 이렇게 해야 될거 같긴 해요 됐죠 자 이렇게 방이 완성되면 3대 지정할게요 자기가 받은 보수들을 저장할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쉽게도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실뺏는건 자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일단 3명 다집 생겼으니까 별일 없이 잘 버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여기서도 물 중요하고 버섯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는 10개씩 만들게요 물 같은 경우는 단대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생산시켜 놔야 돼요 어차피 퀘스트도 완료해야 되니까 이렇 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놀고 있는 두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 자 일단 위쪽으로 좀 여정을 떠나볼게요. 탐험을 해야 포인트를 얻으니까 어 여기 아니야. 걔네들 너무 쎄. 잡을 수 있겠어? 나 없을 것 같은데 도망갔죠? 그래 일단 한명 잡았고 얻은 게 없어서 좀 많이 슬프네요. 진짜 얻은 게 없어서 슬퍼요. 이건 좀 실망인데 아직까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좀 기다릴게요 어 이거 내가 아직 안했니? 어 그래요 배달할게요 자 이것도 배달합시다 끝자 전투 승리했을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 생겼으니까 블랙스미싱연구하고 바로 작은 대장간 만들어 볼게요 이해 이죠자 얘는 블럭이 6개나 필요하네요 됐어요 여기서 대장간의 해머를 만들라고돼 있죠?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잘못 지었잖아 에헤이 제가 실수했죠 이게 아니라 다른 걸 만들었어야 됐어요 됐고 이 아이를 지었어야 됐어요 이 아이를 지을게요 또 전투 발생인데? 잠깐만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워야지 자 너도 싸울 준비합시다 약국이라던가 콕하우스 생기기 전까지 좀 버텨야 돼요 너 어디로 가아 이거 먹고 오겠다고 그래 야, 버섯이 체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어쩌는거 먹어도 되긴해요 이것도 먹어도 될거야 아마 자 구리가 모자는 것 같아요 우리 구리 좀 많이 켰던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있잖아자 완성이 됐네 자 시킨 대로 해봅시다 자 머리하고 몸통 그리고 해머 만들 수 있는 도안 이렇게까지 하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됐네요 자 이거를 누구한테 지어줄 것인가 라고 언급이 되어있는데 시켜보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죠 이쪽에다 줄게요 그럼 퀘스트가 완료될거예요 그래요 자그 다음에 먹을거 아니 이거 먼저 할까 아니 그래도 체력 회복하는데 쿠킹이 필요하지 먼저 합시다 자그 아이는 여기다 짓겠습니다 네, 여기다 짓을게요 어차피 같은 부류니까 짓는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정리합시다 자 나무가 있으니까 한명더 받아도 될것 같은데 그쵸? 한명더 받아볼게요 자 여기다 하나 짓을게요 이렇게 짓고 한명 고용할게요 능력치가 좋은 게 없군요 이해가 낫겠다 비싸긴 한데 그만은 값어치를 할것 같고 잠깐만 전투 터졌죠 아, 잡으러 가야 돼요. 갈 수는 있니? 너무 높아서 안될것 같은데? 어, 되네요. 자, 여기는 일단 되는 대로 다 생산해 봅시다. 근데 국자가 없네요. 국자가 없죠? 아, 국자가 없는 건좀 많이 슬픈데. 여기서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이이야이이야 이 아이야. 이 아이랑 섞겠습니다 다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사람 지정할게요. 호잇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군가한테 국자를 줍시다. 그럼 여기서 요리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애들 피 담고 회복이 될 거예요. 됐고 자 요리 킹왕장 얘죠. 얘한테 줄게요. 요리를 하겠지 자 바로 마크가 없어지면서 요리하기 시작했죠 너 아니 너 어디로 가요 체력 회복하러 거기까지 갔어요? 어음 그거 어, 참 유감이네요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잖아 여기서도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 근데 왜 여기서 먹을 생각을 안하는거지 물론 기존에 있는거는 아껴놨다가 나중에 먹는게 맞긴해요 어찌됐건 이것도 계단 좀 아래쪽으로 쭉쭉 내릴게요 3,4 떠나야지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나저나 지원할 수 있는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자 구리 같은거 지원 가능하고 이런거 가능하죠 다섯개 남았네 그래도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이건 좀 무리인데 그래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랜턴을 만들게요 랜턴은 우리가 필요한거니까 금방 될거예요 되는거마다 받칠게요 빨리 받치고 받치고 랜턴도 하나만 더 받치면 돼요 됐어. 끝. 자, 포인트 많이 얻었죠? 17에 10이에요. 그 다음엔 이걸 해야지만 다른 걸할수 있어요. 그흠 이거 먼저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또공격당했어 자, 바로 방어라 갑시다. 뭐, 어차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유지버수 하면 되죠. 됐어. 그 화강암 블록만 있으면 뮤지 보스가 돼요. 자, 이렇게 들고 한명더 고용해도 되겠다. 이게 나무일 거예요. 나무일 거기 때문에 한명더 고용하죠. 이 고용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더 지어주고, 이쪽에다 지어도 되겠지만, 음, 여기다 질까? 그냥? 여기다 질게요 자 바닥 바닥 바닥 바닥 어? 지도됐나? 홀리가 없네 어 이렇게 하겠죠? 자 위에 올라가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네요 이것도 계단을 만들게요 됐어, 잘 자리 완성. 넣어요. 이렇게 진행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뚫어가지고 여행 노트를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딱그려해합시다 자, 이런 버섯 챙겨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철광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재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탐사를 좀 타나봅시다. 여기 있죠? 여길 한번 까볼게요. 아니, 얜또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얘 잡으러 가야겠죠? 자, 빨리 뚫어주시고, 얘도 잡아주고, 이동하고, 이동, 이동. 살 있어요. 여기 잘봤죠자 문제는 어 이거 여기 치면 애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 얘들 먼저 잡고 판단을 합시다. 됐어. 그냥 공격할까? 공격해도 될것 같긴 해요. 어차피 이거 없애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없애볼게요. 자 속도를 빨리 올려봅시다 나오자마자 다 갈아버리죠 좋고잔명은피체로 도망갔고 됐어요 끝났죠 얘는 이제 역할 끝났어요 그러고나서 우리는 상쾌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정말 행복하죠 철도 나왔고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퀘스트도 깨고요 자 보니까 이제는 아케인 워크샵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아이를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그 전에 전투가 터졌네요 자이 아이는 위에다 지을게요 자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고한이 정도까지만 지어줍시다 자 바깥에서 원하는거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원하십니까? 구리? 아구 정도는 뭐 가능하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또 뭐? X 안되고 X 안되고 얜 되고 일단 두개까지만 할게요 자 빠르게 받칩시다 바로 끝났죠? 호잇! 호잇! 자 포인트 우리 25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8개 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고 됐어요 아니 젤리 케이크는 어디서 만드는 거야 이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재료가 없구나 이런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놓고 너 이제 체력 회복해야 되지 않니? 먹어야 될거 있어야 되지 않니? 갑자기 좀궁금해진데 그래. 먹고 회복하고. 국자 있는 사람 있잖아. 모럴. 모럴. 에너지. 여기선. 에너지. 아니 에너지 말고 HP 올리는 거. HP. 그래. 이런 국밥. 아이고. 국밥이 없네요. 그래요. 그쵸? 방법이 없을까? 아래쪽에 전투가 발생했는데 이거 좀 싸워야 될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러지 말고 우리 버섯 가지러 갑시다 힘들면 버섯 먹으러 가지고자 뭐. 이동합시다 자 버섯 챙기시고 챙기고 챙기고 그래 여기는 더 이상 갈일 없고 위험하니까 일단 복귀하자 저기는 위험해. 나 복귀할게요. 그리고 지금 자 고민의 시간이 왔어요. 일단 빵 가지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으면 이거 먼저 연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연구하고 어다 연구할 수 있잖아 이분. 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거 먼저. 6개까지 만들고 그리고 빵을 만들게요. 제 시간이 없어.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도 한 10개까지 만들어놓고 이거 위로 올리는 거야.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라인 있죠? 파우더가 생겼어요. 파우더가 생겼으니까 파우더도 위로 올려야 돼요. 드래그가 안 돼서 좀 슬프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빵. 얘다 없앨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 아이는 될 때마다 만들어 놓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세 개까지만. 음, 이렇게 하고, 다섯 개, 다섯 개. 이것도 에너지야? 야, 체력 회복제 해주는 건 어디 갔나? 어 그러면 약국을 치, 챙겨야 될것 같은데 약국 챙깁시다 자 약국은 여기 옆에 다 지을게요 파운더링 나중에 다 짓고 지금 애들 체력이 많이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바닥 돌 이렇게 채워주고 이거 먼저 지읍시다 이제 급해 좀만 기다립니다. 야, 음식의 에너지였다니, 이거 너무 축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일단 되는 대로 다 만들게요. 그래야지 체력을 회복이 되니까. 두 개씩. 만들다 죽으면 안 돼. 자, 가져와서 바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 그래, 먹으면서 바로 체력 회복하고 좋아 좋아 자 계속 올라가죠 음, 그래 한심 놓았어요 자그다음 해야 될 거는 거대한 대장간을 만들긴 해야 돼요 얘가 지금 급한 건 아니긴 한데 나는 은 짓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를 먼저 얻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이거 있죠 하나 둘 이거 이하있죠. 이거 두개씩 만들게요. 그래서 나무를 먼저 얻읍시다. 사람 더 고용할 수 있고 지금 돈이 딸리잖아요. 돈이 딸리면 이거 비싸거든요. 이거 팔읍시다 이거 팔면 돼. 팔아 팔아. 팔아서 못 받는 애들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거 돈을 충당시킬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돈이 늘어났죠 분명히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거밖에 안된거는돈 못받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좀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고 자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할수 있을 겁니다 보자 이건 당연히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죠 얘도 이제 가능하죠 나무 다섯 개 넣어둘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합시다 이것도 할수있고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지원할게요 완료 완료 완료 됐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또 그.. 도끼 하나 만든 다음에 제공하면 나무 다섯 개 없고 한명도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또돈 모자라니까 바로 팔게요 이런 거 이게 그나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얘를 파는 게맞아요 무한적으로 생산되는 자원이자 그래서 챙겨줘야 된다 호잇 됐죠 자 그리고 특성 특성 찍읍시다 자이 아이는 골고루 좋네요 골고루 좋으니까 농부가 취미나 아니네요 그쵸 이걸 해야겠다. 이거 합시다. 잡고 위지점이 높은 편이니까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자, 너는 마이너 빌더 쪽이죠. 이동 속도 빠르게 합시다. 응, 인지도 올리고 얘는. 제가 이거 찍었었나요? 일단 이거 해보죠 자 돌아가면서 특성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 아직 안 찍었구나 넌 이거 해보자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없는 특성 다 찍혀있죠 됐어 어디 공격받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탓인가? 자 이것도 후잇! 나무를 얻을게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이 좀 생겼으니까 또 새로운 인원을 구해볼게요. 많을 수 좋아요. 그래야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기둥은 한2 0개 정도 만들게요. 그게 맞는 가 이건 잘 팔리잖아. 자, 그리고, 새로운 인력. 아, 너네 너무 비싸. 얘 너무 비싸죠? 그, 얘로 할게요. 오잇됐어 자, 그 다음에 집도 만들어줄게요. 자, 아래쪽에다가 하나 더 만들고. 끝. 나머지는 뭐 자원들이 나와야지만 할수 있는 거야 일단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석탄을 만들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거 미지짓요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석탄을 만들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좀좀 반대를 할 겁니다 자 그럴 동안 아래로 좀 내려갈게요 이렇게 내려가고 위도 좀 올라갑시다 자 전투가 발발했고요 이번에는 어디를 방어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아이네요. 와, 이런 건 금방 할수 있지. 자, 네 군데. 어, 여기는 이거 할수 있고. 이건 좀 무리죠. 제가 아무리 만들 수 있어도 그건 좀 한계야. 얘도 약간 좀 무리야. 이거 좀 기다려 볼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 둘다 벌써 완료됐네요 자 완료합시다 끝 승리 잠깐만 이거 석탄 아니야? 그 이쪽에 석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파볼게 요음 아쉽게도 석탄이 없네요 좀더 파보고 누구야? 이거 쳐들어왔어요 잡으러 가야 돼 이렇 네, 잡았고 일단 아쉽게도 이게 다네요. 그러면 자 여기다 이런식으로 길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리 캐고 또 위로 더 올라갑시다. 자, 위로 쭉쭉 올라갈게요. 자 돈은 이런식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돼요. 혼자서 방법이 없어.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벌써 다 캤네요 빠르네요 그쵸 좀만 더 올라가 봅시다 길이 있을지도 몰라 좀만 더 좀만 더자 좀만 더 그래요 길이 나왔죠 자 탐사를 떠날 시간이 왔어요 얘들 다 선택한 다음에 이동합시다 자, 일단 이런 버섯류 많이 필요하죠 하고 이것도 요리일 것 같은데 요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니 헉! 야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만족을 합시다 자, 이것만 캐고 이동할게요 하고 이거 그래 아 이것도 이것도 나중에 부족하면 이거 찾으러 와야지 됐어 나중에 카트를 좀 얻어야 되는데 어.. 트레이드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지울 때가 있나? 저장고가 생겼죠? 자 저장고. 애매하죠. 저장고 위치에. 저장고는 각 층마다 옆에다 지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위로 지어주던가 둘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 을까요 일단 여기다 짓죠 자 이렇게 지어줄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미 거의 다 찰뻔했어요 아 그거 아니구나 얘 때문에 그런가? 얘도 귀찮네 한동안 우리 공간을 부족받을, 그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아래로 더 내려갑시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또 이거 팔 때가 왔죠? 합시다 음. 팔고, 팔고, 팔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내려가는데 소리가 좀 이상하죠? 고요한 소리가 들려요. 아마, 아래는 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좀만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쪽도 아직 안, 가봐, 안 가보긴 가 했는데 여기도 나중에 한번 갈 거예요 자 쭉쭉 올라갑시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있을지도 몰라 아쉽게도 지금 포인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 3포인트를 얻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해 절서 방법이 없어. 굴이다. 굴이죠? 좀만 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굴이 있고. 이쪽 라인은 전반적으로 하면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야. 전투 발생한 것 같아. 요 어디야? 아, 이쪽 라인이네. 지금 먹을게 있다 보니까 바로 체력 회복하면 돼요. 이 약국 있죠? 그 약국에서 체력 회복하면 되니까 별일 없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이를 만들어 볼게요. 크네요. 일단 이렇게 지어봅시다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또다 채광을 시키고 그 다음 위로 더 올라갈게요 쭉 잠깐만요 왜 이렇게 퀘스트가 많이 떴지? 나할수 있는 것좀 찾아봅시다 이거 가능하고 이건 좀 고민해야 될것 같죠? 우리 철이 없기 때문에 철이 있으면 저는거 하겠는데 저는 철이 없어요. 이것도 좀 무리고 할수 있는 대로 합시다. 자 거래 포인트 획득하고 나무도 없고 행복한다 좋아요 이런거 그러면 이거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짓는 데 필요하긴 해요. 3개 정도 필요하죠. 3개 정도 만들게요. 아이고 전투 터졌죠 아, 이번 전투에는 적당한 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응? 음? 전투가 아니야? 이건 또 뭐죠? 아 여기서 발생했다고? 어 제가 저거 있나요? 봐야 돼요 아, 있다, 있다, 있다. 그러면 곡괭이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자, 핸드 만들고, 이거 있죠? 어느 게더 싸니? 이게 더 싸죠? 그 다음에, 휴엑스 있죠? 이거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빠르게 해볼게요. 메탈 시트도 필요하네 이건 두 개만 좀 만들어볼게요 네개네개만 만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밭지 준비할게요 자 밖으로 나가서 그 아이 어디갔지? 여기죠 호잇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얻을게 얼마 없긴 하지만 그래도 될것 같긴 해요 됐어요 호잇 자 영토 지켜냈죠 다들 이거 짓나 정신이 없네요 그쵸 자. 집을 하나만 더 만들시다 하나만 더 만들고 한명 더운용할게요 이제 아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비싸 애들 너무 비싸 이자스 너무 비싸 자, 그러면 방법 있죠? 한동안 얘들 좀 열심히 팔게요. 주, 그, 그, 1 9골드 이상 모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돈 마련했어요. 아, 이제 고용할 사람 생기겠지. 자, 얘들 너무 비싸니까 얘까지만 고용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시 내릴게요. 끝. 이것도 만든 데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쵸? 음. 얘를 좀더 만들었어야 되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새로운 구역을 또 발견했어요. 여기에 아이론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이론이 보이지 않아요. 철이 보이지 않다는 얘기죠.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계속 찾아야 될것 같아요. 찾으면서 어 근데 여기 살짝 위험해 보이죠? 여기는 나중에 들릴게요 여기 진짜 위험해 보입니다 나중에 퀘스트가 뜰지 몰라요 됐어 그래서 이것도 다캐주고자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안 되고 이번엔 여기네요 에이 잠깐만 그거 만들려면 시간 걸리는데? 자 핸들 머리 그리고 PX 이세개 이거 준비되면 작업을 진행할게요 일단 눌러놓고 그래도 영토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그쵸? 자 이런거 하고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돼. 됐어.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완료했고 완료했고 이것도 곡괭이 하나만 만들어주면 될거예요 끝났죠? 갖다주면 돼요 끝! 휙. 이것도 끝! 이것도 끝! 다했죠? 자 행복하네요 이제 남은거는 이 아이예요 이 아이를 해야 됩니다 자이 아이를 어쩔 수 없지만 할게요 휙. 이게 석공소요 석공소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일단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가 있어야지만 이큰 건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뭐만든는지 볼까요? 크다. 이거 위에다 올려야겠다. 그쵸? 그 위에다 올릴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